오늘 같은 <웃음> 경우는 직 t 법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캔디케인, 순록모자 어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캔디케인이 뭐냐면은 빠루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박았습니다. 자 이제 옷가게로 갑시다 오마이갓 oh 바디슈트 빨간색 엘프 바디슈트 이런거는 근데 좀 에바예요 네가티어 이런걸 입히려고 하지마 어 크리스마스다 오마이갓 oh 이런걸 주네 어좀 제대로 냈구만 어 모자 옆에다가 도대체 캔은 왜 붙이는거야 이 객관적으로 이게 이쁘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자를 쓰고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많이 킹받겠죠그전에 먼저 눈싸움 좀 합시다 G키를 누르시면은 눈을 뭉치죠 제가 사람들을 초대해볼게요 폭탄 탭에다가 보시면은 아주 눈을 다 썼네 아까 이 보라색 집, 여기서 이제 파티를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밑에 선물 상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관에만 트리가 하나 있고, 내부엔 더 없어? 카지노 갑시다. 다이아몬드 트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까노마이까노마이까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겠죠?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자동차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저거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약 아니겠지? 오, 뭐야, 테라바이트. 오마이깟. 자, 테라바이트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등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까 이쁩니다. 굉장히. 여기 미니 트리, 이것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동식 작전법입니다. 테라바이트보다 훨씬 더큰 규모의 전등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짝반짝합니다. 어, 이쪽으로 들어와 볼게요. 들어러쉬는 여기도 반짝반짝 반짝반짝. 오시고 여기마저도 천장. 도배 어쨌거나 지금 브리케이드 왔고요 내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안 돼있어요 그냥 오어벤져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어벤져 내부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꾸며져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고 자그 다음에 요트에 한번 가볼게요 요트를 까먹을 뻔했네 트리랑 여기 밑에 선물같은 것들이 준비가 돼있고요 비프 반갑습니다 이분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와 오초이다 오바이갓 어? 아이데이상 아니, 눈덩이를 여기 왜 가져왔어? 아니, 아니, 타 안에 눈덩이를 왜 가져오냐고. 목욕탕에 갈때 눈덩이 챙겨간 사람 있습니까? 나 몰라. 에라이 서외탕이다 제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어, 서외탕을 만들어버릴게요. 내 머리에 눈덩이를 던진다니까. 목욕하다가 죽으면 기분이 많이 나쁘죠? 아 지금 너, 너, 너, 내 캐릭터 너, 너, 너. 있어. 지금 내 캐릭터. 잠시만요. 아, 방금 익살뻔했네, 진짜. 공격이 안 되거든요? 아, 됐어. 입수. 럽솔림요 반갑습니다. 러브... 오늘 같은 경우는 럽솔림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프롭. 1, 2, 3, 4, 5, 6. 대사네. 불공정한 싸움이네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출발사트. 가자! 적 팀을 잡아 가자. 모노님, 모노님, 모노님, 모노님. 모노님을 잡아. 칼블님 사랑해요. 칼블님 사랑해요. 엔지 프로. 머리를 노리면은 쓰러집니다.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둘 생기시고 아, 때리지 마세요. 아, 여러분. 어이, 바로 척이 어딨어? 오? 진짜 헷. 진짜 헷. 진 자, 세팅팀 승리. 옛날에 제가 엘더스크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활 쏘는 거. 하늘 보고 쏴. 그리고 떨어져. 자 이제부터 눈사람 25개 부시기 콘텐츠 스타트 잠시만 여러분들 소리가 들린다고요? 눈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오 들리죠?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 이어폰 양쪽에 끌게요 나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눈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통이 굉장히 길쭉한 모습 그리고 머리는 동글고요 나뭇가지 아안 눈사람 한테 이거 진짜 한데 내가 부시려고 했는데 한바퀴 돌고 다시 올거야 내 눈사람이라고, 이번엔 지켜줄게. 발사, 끝도 없죠? 그렇다면, 가자! 미안해! 눈사람아! 세팅, 당신이 죽였어? 쟤, 제가 죽였다고요? 이건 내가 부실 거야! 그리드런처 준비하시고, 빵이야! 오! This was a 자, 일단, 잡았죠? 준비하시고, 미안해요! 마스막 미션 클리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부셔! 마스막 미션 클리어. 봉사인사람 빨리 와주세요 빨리 빨리 이거 재현해보자 어 e f i r 끼가어 r e 너무 r e 어 i 이 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 i r 내 폭탄이 날아갔어 이로 제작 눈사람 25개 드디어 다 찾은 것을 아, 볼,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바이바. 메이즈 은행 계좌에 12만 5천 달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인 복장이 잠금이 해제가 되었다 눈사람 눈사람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눈사람 뭐사람깐엔지포사람짐 옆에 눈사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지원님 일어나세요 안돼 지오님지원님의지금 다리가 짧아졌어 살았죠? 깍 눈사람 사람이 불도를 조종해서 눈사람을 푼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심지어 저 사람 모자가 없는데 잠시만요 보시면은 대머리 눈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호님 사랑합니다 지호님 사랑합니다 지호님 사랑합니다 지호님 엔진 프로 네고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웃음>